잉그맨 로블록스! 아 미호와 여맨이는 최고의 커플. 우리는 포켓몬스터를 따지자면 최고의 럭켓다! 럭켓다! 우리는 어후. 맞지? 햄버거에 들어가는 나는 빵이고, 너는 상추, 패티! 와, 패티! 나는 뭐. 패티, 패티! 패티, 뭐 그런 게 아닐까? 우리는 최고의 커플이라고 우후! 우리는 나... 척척 움츠하는 그런 커플이라고. 그런 커플. 나도 커플. 넌 뭐야? 어. 넌 뭐야? 넌 빠져. 에이. 우리가 최고의 커플이라는 거를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그래. 증명해 보이겠어. 증명. 넌 뭐야? 어. 넌 뭐야? 가. 가. 가. <웃음> 우리 플레이어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점프 맵을 하는 거거든? 오 근데 이거 협동하지 않으면 깨지 못하는 그런 맵이라니까? 아 우리가 두토리오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깨는지 보여주자 내가 맵어줄게 미호야 가버려 어? 좋아 아너 뭐야 너 저리가 저리 저리가 우리끼리 할 거야 유민아 음, 나와 그래 고마워 고마워 <웃음> 나와 너. 야야, 그래, 우리가 얼마나 최고의 커플인지 넌 보기만 해봐. 내가 갈게. 없다. 오 좋아. 그다음엔 내가 노란색을 눌러줄게. 어, 우리는 최고의 커플이야. 그다음에는 내가 빨간색을 빨간색을 눌러줄게. 어, 그리고 내가 노란색을 눌러줄게. 오 어, 역시 어맨이야. 그리고 어? 내가 머리를 내어줄게. 역시 어맨이야. 점프해서 올라가고 타다리를 만들어줘. 역시 우리는 최고의 커플. 커플, 어, 현타 커플이다. <웃음> <웃음> 구독. 야야 부럽지? 부럽지? 어, 문제 어, <웃음>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부러워졌어. 계속해. <웃음> 네. Just doing. 네, 부럽잖아. Just doing. 괜히 튕기는 거 봐, 침대인 녀석. 야야 그럼 껴줄게 너도. 빨로 와 아빠. 커플이 아니라 이번엔 <웃음> 최고의 팀을 마음어로 보고 와. 음, 여기는 세 아. 명이 할수 있는 맵이거든. 세명에서 하는 협동 맵을 해볼 겁니다 세 명이라 더 어렵겠죠? 어? 자, 음. 세발 자전거 좋아 좋았어, 가볼까? 자, 이건 세 명이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자, 눌러 빨리 빨리해 세 명이니까 세 명이 구호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중국집 이름 말 말하... 중국 메뉴 이름 말하기 그래 알았지? 동시에 동시에 그래 가지고 동시에 똑같아야 된다 아. 알지 어. 중국집 하면 알지 한다 아, 알지. 아, 알지, 알지 하나 둘셋 짜장면 난장원순 뭐난장원스 뭐? 아니 어게 이게 다 달라 이거 뭐? 오? Check, check, c h e c 눌러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머리로 눌러야 되는구나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 h e e c 아니 채. 머리를 누르고, 가고. 세 명이 동시에 눌러야 돼. 하나 둘셋 c h e e c 하나 둘셋 c k e c k check, check, c h e 됐 가자! 체. 야, 기위위위위위위위자이 그 고려! 가자! 바로 바로 체. 바로! 눌렀어! 채! 채! 채! 아, 떨어졌다! 채! 어? 아, 거짓말이야! 야~! 아, 나 떨어졌어! 아! 가야 돼, 가야 돼! 돌아와! 깼어, 깼어, 깼어. <웃음> 우리 깼어. 깼다, 깼다! 레벨 6! 아, 깼다. 6? 자,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팀워크야. 첨중이 아니면 안 돼요. 3명이 아니면 안 된대. 어. 눌러줘야 돼. 네, 내가 초록색 눌러줄게. 아 어, 여기 반대편에도 눌러줘야 돼. 오케이 okay. 리아야 찹. 거기서 우리를 지시해 줘. 아니야. t r 이 아니고. 찹찹 진짜 진짜 죄 어때? 죽일까? t r a 만에 로블루스 끄고 싶네. 왜 <웃음> <에이> 와보시지? <웃음> 멍청이들아. t 아 a 제발 제발. 어? 오우 축축아 네가 눌러줘 이만 내가 할게 자 뭐지 올라가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가면 뭐 하는데 이제 여기 떨어져도 바로 남색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네 그러면은 눌러줘 축 <웃음> 네, 여기서 밟고 올라가서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누르 눌러줘 어 좋았어 나도 내려가서 여기 안에 있는 거지 여기 위 보이지 어 여기 보라색이 어. 있어 좌. 오케이 파란색 떨어주고 한 명이 가자. 아. <웃음> 오케이 가자. 이거 여기서면 더 눌러주고. 해. 합동. 합동. 어? 우리 둘이 동시에 눌러야 되네. 아. 그러면은. 아 미호가 저기 밟고 와. 저기 파란색깔.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나? 아 보이지. <웃음> 파란색깔 떼고. 미호야 파란색 떼. 떼 떼. 떼고 와도 돼. <돕> 떼고 와도 돼. <돕>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은 협동 플레이. 앞으로 가세요. 갈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가는 거죠? 15초 동안 열린대 승리 지점 문이. 주자. 니야 빨리 먼저 가야 돼. 어. 빨리, 아, 빨리, 뭐,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빨리. 기... 얘들아 문이 닫혀. 빨리 가. 어디 가 얘들아? 어? 어디 가는 건데? 이쪽 부르면 다시 좀, 좀, 좀. 15초 되잖아. 아. 어? 응. 어디로 가는 건데, 리아야, 우리? 여기 여기. 아. 예로 아. 와. 여기가 문이 열린다는 거구나. 됐다. 아. 우리 바보였네. 예! 이런 아, 거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고의 팀이 되었어. 예! 음? 예. 화도 내고 욕도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어? 최고의 케필. <웃음>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유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아 안녕.